네, 하이! 여러분들 괜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짧은 공지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. 바로 사연 제보가 이제 카페를 제가 삭제하려고 합니다. 사연 제보는 설명란에 둘 텐데요.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의 짧은 공지는 여기서 끝!